안녕하세요. 소원공인 t v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 가끔씩 한 달에 한한번 정도는 어, 부산의 어떤 큰 흐름에 어, 부동산 시세를 한번 훑어보곤 했었는데요. 어, 최근에는 훑어드린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유튜브 댓글로 어느 분이 소장님 부동산 부산 시세 한번 짚어봐주세요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마음먹고 한번 들어와 봤더니 어 지금 기존 아파트는 굉장히 부산이 조용한 편이거든요 어 특히 초롱부동산이 있는 곳이 어, 남구 대연동인데 어 저희 사무실이 있는 요 인근에 어 대연 노트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에 어 가을 장에는 좀 움직이겠거니 어 이렇게 여기고 그때 여름 뭐 휴가철에 이렇게 집 팔까 하시는 분들을 어, 추석 지나고 파시죠. 이렇게 가이드를 어, 해드렸던 분들이 어, 계십니다. 그런데 과열장이 실종된 것 같더란 말이죠. 거래된 게뭐한 달에 뭐 다섯 건 안쪽이고 어, 이러다 보니 이게 왜 이런가? 궁금하잖아요. 어,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주로 뭐금매들만 나와서 어쩌다 한두 건이 거래가 된다 하면 시세 흐름이 나락으로 이게 잡혀 있으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부동산 데이터를 취합을 해놓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그 아파트 가격 동향, 동향에 동향 들어와 보니 그래프가 어느 한구 부산에 어느 한주 어느 한 구도 밑으로 꺾인 게 없어요. 그래프가. 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잠깐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제 얼굴을 잠깐 숨기고요. 여기 보시면 어, 그래프로 이렇게 취합을 해놨습니다. 덜 어, 움직이는 곳은 여기 밑에 있을 것이고 가파르게 움직인 곳은 움직인 곳은 위에 있겠죠. 이 어, 위에 그래프는 밑에 있는 이 구별로 나와있는 데이터가 위에 취합이 돼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위에 있는 구가 색깔이 어디냐 했더니 해운대구네요. 맞죠? 요 해운대구가 밑에 있는 차트를 보면, 어, 해운대구는 8월 23일자에는 104.1이었네요. 0.42 정도의 그 변화, 변동률을 가지고 있던 게쭉 매주 매주 바뀌어도 0.3 밑으로 내려갔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11월 8일자에는 0.3이에요. 그리고 변화 지수는 109로 어, 누적이 된이 지수는 1 0 9고요 11월 8일자는 다른 데보다는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 있지만 하락한게 아니에요 지금 누적이 109 까지 와가 있습니다 해운대구 그 다음에 수영구 한번 볼까요 수영구도 8월 23일자 102.8이었던게 어, 여기는 0.25 0.19 0.13 쭈르르르 오다가 오히려 상승폭이 굉장히 더 커져 있어요 해운대구는 약간 상승폭은 줄어있지만 수영구는 중간에 처음에 0.13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9월달에 9월달 대비 지금 변화폭은 거의 한 3배 정도 커져가 있습니다. 수영구는 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래구. 동래구는 102.3이었던 그런 그 변화폭이 쭈르르 움직여가지고 작게 움직일 때는 뭐 0.1도 있었네요. 동래구가 9월달에 그랬던 것이 지금 11월 8일자는 0.16입니다. 0.16 변화폭이 조금 줄어는 있지만 동래구도 누적으로는 105.1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이 어디냐 했더니 아까 수영구 살펴봤고 동 해운대구 수영구 살펴봤죠. 동래구 살펴봤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이 어딘가 했더니 기장군이에요. 기장군 기장군은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중구와 함께 몇안 되는 그런 두 군데밖에 없는 비소정 지역입니다. 이게 8월달에는 101.7이었어요. 0.35 정도 올랐던 게 지금 11월 8일은 0.37이에요. 중간에는 올랐던 폭이 0.68도 있었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는. 10월 25일자에는. 지금 누적 매매 변화지수는 106.3인데요. 이게 작은 수치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그 다음에 기장군 이런데는 어 105.105를 넘는 그 지수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그 다음에 이제 어그 가운데에도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또 한번 살펴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부산 진구, 뭐 북구, 사하구, 검정구, 어, 강서구, 연제구, 수요, 연제구 사상구 어, 이런데도 보시면 부산 진구는요 차근차근 순서대로 다음 보겠습니다. 어, 먼저 중구는 어, 101.2였던 것이 101.8 거의 변화가 없네요. 어, 0.14 그래프가 밑에 아래쪽에 있겠죠. 101.2 정도는 요 아래쪽에 있겠습니다. 그게 중구였고요. 그 다음에 서구가 100.7이었던 것이 101.6. 중구, 서구, 그 다음에 동구 101.6이었던 것이 102.5. 어, 다 그, 그다지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수치에 나와 있는데, 어, 의외로 남구도, 어, 보시면 101이었어요. 8월 23일 그 주간에. 그랬던 게 남구가 지금 102거든요. 0 0 4예요 상승폭이 0.0 얼마로 내려와 있는 곳은 남구가 유일합니다. 지금 11월 마지막 그 움직임 변화지수가 그러니까 11월달 들어서 0.06 0.04 뭐 유일한건 아니네요. 여기 서구 서구도 0.05 0.06 이런식으로 어 서구와 남구가 어 굉장히 매매 그 상승폭이 줄어있어요. 거래가 조용할 수 밖에요. 조용한 가운데서도 가격이 지금 뭐 이제 건매 위주들로 조금 팔리다보니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영도구가 101이었던 것이 여기 보면 102.6 지금 11월 8일에는 0.16 정도 상승폭이 올라가 있고요 부산진구도 101이던 것이 여기 보면 102.7 0.17이 11월 8일 취합된 데이터에는 상승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가 102.1이던게 104.6. 북구가 그래도 한 중간정도의 성적은 어, 가있네요. 상승폭의 어떤 변화가 사하구가 102.1이던 것이 104.6. 북구 사하구 중간정도의 성적은 보이고 있습니다. 금정구가 101.3이던 것이 103.3. 강수구가 101.8이던 것이 104.1. 그러니까 어, 북구, 그 다음에 아까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어서 비슷합니다. 움직임이 어, 연제구는 102.7이던 게 106.5 연제구는 아까 중간보다는 그러니까 상중하로 보면 상상중점 되겠어요. 중상, <웃음> 어, 상과 중의 중간 정도 그 정도의 수치에 와있네요. 연제구가그 어, 다음에 사상구가 101.4이던 것이 104.4 어, 사상구, 아까 강서구, 검정구, 사하구, 북구가 비슷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의외로, 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 우리 생각에, 어, 많이 움직였겠나? 이런 곳들이, 어, 선방을 하고 있고요. 어, 좀 움직였을 것 같은데? 이런 뭐, 남구 같은 곳은, 어, 오히려 더 조용해져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움직임이. 어, 그런 거요 그래프 이제 여기 들여다 보면 더 자세히 알수 있죠. 그래프로 잠깐 이제 검토해 볼까요? 아까 낮았던 게 어, 서구, 그 다음에 남구, 중구, 동구. 다 아래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쪽 스스로 올라가는 지역에 이제 영도구, 진구. 그게 그, 그, 남구, 중구, 동구보다 위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쯤 있는 게 북구. 그 다음에, 북, 그 다음에, 사하구, 아까 금정구 강서구, 비슷했죠? 사상구, 이렇게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약간 위쪽에 있던 게, 어, 이제, 어 기장군, 맞죠? 연제구그 위쪽 점이 있었어요. 그다음 그 다음, 그더 위로 가 있던 곳이, 이제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요렇게 였습니다. 흐름이 요런 식으로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러든 저러든 단한 곳도 1 0 0 m 로 내려가 있는 파란색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단한 곳도. 근데 거래는 기존 아파트들이 너무 조용해요. 실제로 소양인들이 죽을합니다 너무 거래가 조용해가지고 <웃음> 어, 움직이는 것은 대출이 이제 아마 그 영향을 미치겠죠. 어, 그러다보니 지금 거래가 되는 곳들은 어, 재개발 구역 중에 어, 금액도 정말 한 2억 언저리 뭐 높으면 한 3억 그 정도 언저리 더잘 움직이는 것은 아예 1억대 이하 어, 그런 것들 취득세 1.1짜리 그런 것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님 뭐집 일이 안 팔리는데 내리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어,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한데 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파는 건 정말 신중하게. 파는 건 신중하게. 어, 부산이, 그 어,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어, 그 당시에 이제 뭐중가가 적용이 되고 이러고 난 이후에 그래프 차트가 계속 밑으로 하향이 돼가지고 안 팔리고 이사 갈래도 안 가고, 안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그러다가 조정 풀어주세요. 뭐 건의도 하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불렸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차이점은 어, 아파트 안 움직이는 거는 지금 비슷해서 가는 것 같아요 안 움직여요 세금은 아직 계속 중과 그대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차이 나는 거는 차트가 파란색이 없다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여기 파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빨갛다는 사실이에요 어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왜 신중해야 되느냐 하면 내년에도 대선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전부 돈을 풀어서 하는 정책들이 많아요 50조를 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집을 뭐, 뭐 200몇십만 뭐 호를 짓겠다 공공으로 하겠다 민간으로 하겠다 그 차이만 있지 다 돈을 풀어서 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돈을 푸는 이 정책으로 하는 그럴 경우에는 이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파는 거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불린 돈을 내가 돈으로만 들고 있어가지고는 못 따라가거든요 실물자산에 묻어놔야 되고 계속 지금도 물가 이제 움직임이 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놓치지 않으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심지어 하다못해 코인이든 어디든 실물자산에 그걸 했지 않은 그런 자산에 묻어두고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어 차트가 완전히 그동안 단풍색 인데 어 요게 어느덧 뭐 파란게 살짝 섞이려고 하나 어, 이럴 때 그때 이제 뭐 한번쯤 정리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어, 저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들 궁금해 하시고 해서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나 오늘 한번 같이 들여다 봤습니다 뭐 거래가 안 되니까 팔고 싶어도 뭐 파시는 분들이 많죠. 어, 자금 계획 잘 세우시고요. 대출이 좀 풀리는 또 내년 쯤에또 어떻게 또 한번 움직여 볼까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어,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